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아 오늘은 사람들이 늘 전생이 있는가 네. 내생이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하죠? 예예 예. 오늘은 전생 얘기와 내생이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네요 예 말씀 예, 좀 해주세요 예. 어, 우리들은 전생과 내생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전생이나 내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특히 불교, 불자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전생과 내생을 안 믿는다면 은 짝퉁 불자야. 제... 정말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신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불교는 숙명통이나 운명이 있죠? 네. 운명론 같은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나 불교를 공부를 했다면 자기 자신이 있죠? 나쁘게 태어나도 고쳐서 살아가라는 게 불교의 경이에요 불교에는 육도, 윤회가 있어요. 네. 그거 알죠? 아, 알죠. 지옥, 아기, 축생. 예. 이게 사막도라고 그래요. 네. 또, 사람, 아수라, 천상. 이걸 삼선도라고 하잖아요. 또한, 욕계, 세계 무색계가 있어요. 하늘의 세계가. 욕계는 욕망과 섹스의 세계인데 그것이 육천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세계가. 사천왕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설천 부처님이 도설천에서 내려오셨어요. 화락천 타와자재천 이렇게 육천이 있고요. 색계는 물질의 세기를 말하는거야 그 18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선에 세개 하늘이 있어요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이 있고요 2선에도 세개 하늘이 있어요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정천 또 3선에도 세개 하늘이 있어요 소정천, 무량정천, 변경천 제4손에는요 무려 아홉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무은천, 복생천, 광과천, 무상천, 문회천무열천 선현천, 선견천, 색구경천 그리고 무색계라는 하늘이 있는데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는데 네개의 하늘이 있어요. 공무변처식무변처무소유처 비상, 비위상처 이렇게 네개의 하늘이 있는데 이렇게 사방에 8천씩 배열되어가지고요. 사파리 32, 32천에 중앙에 제석천이 있죠. 우리 하늘님 한 분이 계셔서 33천이 불교의 우주관입니다. 이제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의 신라의 최고 스승인 원효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생을 보려면 욕지 전생사 당신의 전생을 알고 싶다면 알고 싶은가? 그러면 이러라는 거예요. 금생 수자시 지금 현재 너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야. 아... 지금 사는 꼴, 꼬락서리를 보면 전생에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응? 그리고 또 미래생을 알려면 욕지 미래생 내가 죽은 후에 어느 곳에 태어나고 싶은가 알고 싶죠? 그렇죠 금생 작자식 지금 하고 있는 짓고 있는 모습을 보라는 거야 그러면 미래에 네가 거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응? 이것이 너의 장래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후대 불교인들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원효수님께서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인과 응보예요. 씨를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선인 선과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결과를 받고 악인 악과 악한 일을 저지르면 악한 결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서산대사님 아시죠? 임재네란 때그이 네. 스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임재네란 때 우리가 일본 놈들이 식민지가 됐을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냉겨냈어요. 야설 답설 야중거 모름지기 눈덮인 들파를 걸어갈 때 불수 호란행 그 발걸음을 어제러이 하지 말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수작 후인정 마침내 뒷사람들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야 만일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면 말이에요 네. 특히 공직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아... 그 천문에 놔 가지고 왜 개망신을 당해 나오질 말지 차라리 안 그래 자기 지 죄진 거 자기가 알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교육을 정말로 잘시켜야돼 물질만능의 시대에 내가 산 흔적 모습을 모를 것 같지만은 누군가는 나의 세상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장 있죠 네. 그 판사가 그녹음을줄 누가 알았어요 개망신을 당하고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정말로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 된단 말이에요 출세를 하려면 일반적으로 그냥 장사나 하고 살려면 몰라도 좋은 일을 하고 산다면 은요 목표에 장애 될 것이 없으니 삶 자체를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늘 교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불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쵸? 네. 마음 한번 바꾸니 극락이 여기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순간순간, 매 순간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